있습니다. 철원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밤입니다. 어제까지 대학원 중간고사 이제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제출해야 될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또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다 이제 끝냈고요. 시험은 <웃음> 망쳤긴 하지만 어쨌거나 머릿속에서 이제는 숙제를 끝내고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은 또 업무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 오늘 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받았던 그 매물 중에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가 건물을 가격대가 굉장히 좀 누구나 살만한 그렇게 좀 덤빌만한 그런 금액의 이제 꼬마 빌딩이어서 어 중계를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걸 검토를 하다가 아, 그건 중계를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어막 제껴버렸는데 다른 물건을 또 구해드리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조금 공유를 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튜브를 한번 업로드를 해드리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면요 어, 건축물 대장에는, 어, 청수가 지하부터 1층, 2층, 3층, 4층, 뭐, 5층, 한 6층까지, 어, 전부 걸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걸린, 뭐, 걸린 1종, 걸린 2종,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여기는, 각각 또 다른 용도가 다 있어요 여기는 제가 뭐 똑같이 오픈해 드리기에는 너무 물건이 좀 노출이 돼서 또 그렇고요 어, 예를 들어 각각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뭐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다 사무실 사무실 이런 용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뭐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 어, 사무실로는 임대도 잘안 나가고 상가들이 굉장히 좀 세를 받고 하기도 한 1,2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불법으로 전부 원룸이나 아니면 투룸으로 사계층을 전체를 주거용으로 이렇게 불법 개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 보증금 이제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그동안 운영을 해 오셨던 겁니다. 이렇게 왔는데 당연히 이게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뭐 사무실이고 예를 들어 다 근린인데. 이걸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건축물 대장상에는 위법 건축물이라는 게 찍혀 있어요. 위법 건축물. 노랗게 딱지가 딱 붙어 있거든요. 어, 요 위법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는 순간, 요 건물에, 뭐 1층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요 임차인이 나가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업종이 뭐 허가라든지, 뭐 신고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그 자유업종 말고, 허가나 신고나 뭐 이런 걸 요하는 업종이 들어올 때는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위법 이걸 다 없애야 돼요. 위법이 지워져야 됩니다. 이 건축물 대장에 노란 딱지를 떼내야지만이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 초롱부동산이 앞번에 작년 제가 3월 11일인가에 저희 대현동으로 왔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그 사무실이 건물이 한 5천짜리 되는 그 글린이었어요. 그 사무실이. 그런 사무실이, 어, 그 당시에 어, 그 뒤에 주방을 조금 달아낸 게 있었고, 이렇게 철판으로. 약간 있었어요, 약간.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는 그게, 어, 그 위법, 위법이나 이런 게 등재가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건물이 5층 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5층입니다. 5층 이렇게 있으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철로 스텐으로 그 철로 조금만 달아낸 게 있었고 그옆 건물에도 약간의 주방을 달아낸 게 있었어요. 물론, 들어갈 때는 다 허가 건물이었고, 다 허가가 났었었고, 그리고 이 2층에도 약간의 베란다를 이렇게 샤시를 해서, 그 안을, 내부를 조금 안을 밖으로 드러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무실을, 요한 칸을, 작년에 제가 동일 업종이니까, 부동산으로 개업을 하고 있었던 었 거였기 때문에, 동일 업종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는, 그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만 찍혀있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대부분은 승계가다 됐습니다. 그 업무가. 뭐 그렇게 예사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는 이게 위법이 없었어요. 제가 계약할 때 건축물 대장에는 근데 제가 있던 그 중간에 아마 이게 등재가 되었었던가 봐요. 그리고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그리고는 그걸 싹다 없애드렸습니다. 전부 건물 철거 다 하고 완전히 원상복귀를 하고 사무실은 제가 나가고 제가 지었던 위법도 아닌데 싹다 비용 다 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건물을 정상화를 해서 사무실을 넘기고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중계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던 그 물건은 어, 이런 주거용으로 이미 4개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체 요 총, 전체 층수 중에 어, 1층은 이렇게 걸린이고 이 위에 층이 다 주거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거용으로 그냥 어, 표시가 안 나게 만약에 쓰고 있다 하면 양도세 낼 때만, 양도세는 그 실질적인 그거잖아요.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게 전입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이건 주택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 파시는 분은 그 생각까지 안하고 자기가 살 때는 이걸 그냥 걸린인 걸 샀었잖아요. 그 사고 나서 이거를 어 이렇게 했더라고요.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본인이 살면서 주거용으로 했고 어 그리고 그냥 위법이 지킨 채로 그 상태에서 위법 내용에 보면 걸린 시설에서 주거 이렇게 딱 단서가 달려있어요. 세 번째 장에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돼있다 하면 누구나 이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세금이 원래 살 때는 통상가건물로 샀었는데 이게 어 이제 세개층이 아니고 세개층까지만 주거용이라 하면 이거를 뭐 다가구로 또 어떻게 해가 한꺼번에 팔면 또 정리를 끝낼 수 있다 하지만 4개층이 사개층 주거용으로 쓰는 게 이래되면 이건 다가구로 또 벗어나죠 다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득세가 한꺼번에 여러 채를 파는 걸로 이걸 볼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이 되면서 양도를 하게 될 거고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게 되면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은 30% 중과가 더 늘어나잖아요. 조정지역에 있으니까. 매도는 이렇게 정리가 돼가 끝날 거고 그리고 이제 어 강제이행금 나오는 거는 그거는 원상복귀 할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은 계속해서 강제이행금을 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통걸린 상가라서 나주택이신 분이 주택에 대한 어떤 취득세 규제라든지 이런 걸 피하려고 이런 또 통상가를 사는데 안에 아까처럼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에 걸린을 주거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앞쪽에는 위반건축물 노란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 하면 취득세도 여기 표가 나잖아요. 중과가 된다 소리죠. 그냥 다 세대 건물을 한꺼번에 사는 게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이렇게 월세가 높다든지 뭐 입지가 좋다든지 그건 또 조금 그두 번째 문제고 우선 이런 걸중계를 하시는 소형님들 입장에서도 이걸 미리 짚고 중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쪽 다 매도는 매도대로 매수는 매수대로 세금폭탄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해결해라 이런 그걸 받을 수 있겠죠. 요구를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볼때 이분은 파시려고 하면 안에 있는 세입자 다 내보내고 만기 끝날 때마다 다 처분해서 내보내고 공실로 만들어서 원상 복귀를 해서 통건물로 매도를 해야지 만이 사시는 분 파시는 분이 노란 그 위반 건축물 딱지 다 떼고 어, 그렇게 매도를 해야 제대로 재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오늘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어, 방금 제가 짚어본 거는 세금적인 측면만 짚어본 거예요. 세금들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거 외에도 아까처럼 위반건축물인데 그냥 예사로 뭐 자유업종이 아니라 뭐 허가나 신고업종인데 아, 걸린이네? 1종입니다 2종입니다 중개했다가는 허가를 못 받고 신고 그것도 등록증이 안 나와서 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상가를 중개할 때는 좀잘살피셔야될것 같고요 지금 기존 아파트들은 굉장히 똘똘한 대표 그런 자리들은 많이 또잘 가는 것 같습니다 매물도 많지가 않고 어, 그렇다 보니 상징적인 그런 어 대표대장 자리들은 또그 이름값을 하면서 또잘 치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대단지에 어떤 어 그런 그 기존 아파트들은 아까처럼 취득세 벽에도 가로막혀서 거래가 조금은 주춤해져 있고 그리고 양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분 입장에서도 앞에 집을 1년 안에 양도하고 거기 전입까지 해야 비과세가 되다보니 앞에 있던 내 집이 안 팔려서 뒤에 집 사는 걸 꺼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는 조금 주춤해져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실제 많이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그런 거래의 영역들은 대출도 안 되고 아까 세금 취득세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이제 이런 그 매물들을 찾아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관리 처분 나기 전은 어, 주로 좀 토지 위주의 물건들이 그리고 관리 처분이 난 지역의 진도는 어, 철거된 물건 위주로. 그리고 이주택 이상인 분들은 이주비며 중도금이며 이런 게 실행이 안 돼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어, 그런 부분을 살펴서 뭐 가액이 너무 크지 않은 곳 그런 것들을 찾으시고 어, 괜찮은 지역에 관리처분이 난 그런 입주권을 또 실거주 위주로 찾으시는 분들은 어, 기존 내 집이 어, 뭐 웬만한 가격에 그냥 이미 팔리고 무주택인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를 어딘가에 좀 묻도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래도 똘똘한 내 집으로 내 자금에 맞춰서 옮겨야지 이런 분들의 이제 그래가 툭툭 툭툭 있습니다. 그런 거래는 특히 이제 월말까지의 그 잔금을 치야 됩니다 하고 나오는 물건들은 그건 또 어떤 물건들인가 하면요, 그 이런 물건이죠. 매수행지가 예를 들어 2020년 어한 뭐 1월에서 3월 사이에 매수를 했어요. 이런 분이 팔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 그 현재 5월 31일까지는 어, 매수한 날로부터 어, 1년 동안은 이게 그냥 44%거든요. 지방세 포함을 해서 어, 주택이랑 그 다음에 입주권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어, 근데 여기 5월 31일까지 1년이 지나면 일반세율인 거예요. 일반세율. 일반세율. 이게 올 31일까지만 일반세율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신 분들은 지금 3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 4월, 5월 이렇게만 일반세율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6월 1일이 됐어요. 일반세율 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내년 또 다시 요 매수했던 만약에 3월이었다 하면 3월까지는 66%가 되는 거예요. 내년 3월부터 다시 이제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 이후에 이제 다시 일반 세율이거든요. 똑같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긴 세월을 좀더 묻어둬야 되고 어 그렇게 하니 이제 월말 전에 또 다른 월 말까지 잔금치는 좋은 물건들이 또 금매 내지는 이런 물건들이 나와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을 한번 세금을 자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와있는 요 물건을 이제 이렇게 사서 다시 또 2년을 어, 들고 갔다가 그 2년 이후에 이제 일반 세율 되면 또 처분을 할까를 고민하는 이런 투자 방법을 어,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흐름 이해되시죠? 어, 그, 우리가 어, 지금 주택을 너무 많이 규제를 하는데 어, 그냥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뭐한 7, 8억에서 10, 한 5억 사이에 그냥 상가를 미니 통상가를 하나를 사야지 이럴 때 수익률 높은 달세 많이 나오네. 이 정도만 얼른 보고 그냥 샀다가는 아까처럼 주택으로 붙잡혀서 그게 처리가 돼서 파시는 분도 낭패를 보고 사시는 분 역시도 지득세가 완전히 다주택으로 중과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조금 부연해서 당부를 드리면 지금 부산 지역의 투자 방향은 어, 굉장히 재개발 지역으로 뭐 사업타당성 검토 동의서를 걷고 있다든지 이런 선진입한구역에 투자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검토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곳만 해도 100곳이 넘어요. 부산 전체에. 이런 구역에 사업타당성 동의서를 제출했다만은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역이 무조건 그렇게 구역이 지정되어서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확정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다당성 검토 동의서를 걷어서 제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그다당성이 통과될 때까지 구역선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느려라 할 수도 있고요. 줄여라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 너무 가장자리에 있는 어, 그런 지역을 그것도 초기 자금이 작지 않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그 리스크는 사시는 분이 그 모든 행정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그거를 포괄승계를 해서 사시는 그, 그, 그 계약이겠죠. 왜냐 사실 그 당시에는 잠금 때는 매도 쪽은 분명히 구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동의서까지 냈는데 그 심의를 하면서 그 구역이 빠질지 통과될지는 모르잖아요. 잠금치는그 당시에는 그,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사시는 분이 단도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 정해지는 그 구역의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걸 사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구역에서 빠지게 돼도 그는 아무도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곳들이 꽤 보입니다. 부산의 투자지역들 중에 이미 뭐 너무 많이 다들 선집을 하고 계셔서 과연 내가 진입해 있는 구역은 어떤가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 뭐 점검해보시면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1번이겠죠 뭐 그러려면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게 투자하는 그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